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브이로그가 아닌 형식으로 영상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6개월 동안 스페인에서 생활을 하면서 스페인에서 좀 사면 괜찮은, 괜찮을, 괜찮을, 괜찮을 만한 어떤 쇼핑리스트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뭐, 의류부터 미용제품, 그리고 식품들까지 스페인에 방문하시면은 구매할 만한 물건들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자라입니다. 아마 패션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라가 스페인 브랜드입니다. 한국에서 입점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친숙한 브랜드죠. 자라가 스페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스페인에서 사는 것이 좀 많이 저렴해요. 그리고 특히 레바 세일 기간에 이제 자라에 방문하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의 떨이 수준의 가격에 자켓이나 점퍼, 셔츠, 바지 등등 모든 제품들을 정말 싼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에 오시면 꼭 자라 매장에 한번 구경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저와 같이 2학기 때 이제 스페인으로 교환학생 오시는 분들은 겨울을 이곳에서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올때 뭐 패딩이나 코트 같은 겨울 자켓들을 가져올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 스페인에 와서 그냥 자라나 버시카 같은 곳에서 좀 저렴하게 겨울 의류들을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자라보다는 조금 더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의류를 조금 찾으신다면 어, 스페인 브랜드 중 하나인 마시모드 띠를 추천드립니다. 여성분들 옷이나 액세서리도 되게 고급지고 남성분들도 거의 중년의 나이까지 커버 가능한 좀 멋진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시모드 띠 매장도 스페인이 많으니까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구경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시모드 띠도 스페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캠퍼 입니다 캠퍼는 이제 스페인 대표 신발 브랜드 인데요 어, 캠퍼도 한국에 입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스페인에서 사야 되냐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스페인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캠퍼는 이제 가볍고 착용감이 편한 신발 브랜드로 많이 유명하죠 그래서 저도 세일 기간에 캠퍼 신발을 샀어요 한국에 지금 택배를 보내는 상태여서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데 진짜 가볍고 발이 편하더라고요 캠퍼도 마찬가지로 스페인에 오시면 은 한번 방문을 해줘 가지고 신어보시고 괜찮으면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뷰티 제품인데요 스페인 뷰티 브랜드 마티덤에서 나오는 마티덤 앰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한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스페인 쇼핑리스트 중 하나인데요 이거를 제가 블로그에서 보고 엄마 선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구매를 하나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보통 남자들 피부관리하는 것처럼 그냥 세수하고 스킨 바르고 수분크림 바르는 딱이 정도인데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하나를 빼가지고 몰래 써봤는데 피부가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큰 드라마틱한 효과는 볼수 없겠지만 좀 그래도 많이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하나에 30개 들어있어요. 30개 들어있는데 제가 그래서 좋아가지고 둘셋총네 박스를 샀습니다. 1 2 0개 앰플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엄마 아, 아. 그래서 이거 어, 엄마 드리고 저도 몰래 몰래 하나씩 써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직접 제가 사가지고 써보고 드리는 후기이기 때문에 한번 저를 믿으신다면은 구매해서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올리브입니다. 스페인이 전 세계 올리브 생산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올리브 최대 생산 국가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올리브 립밤이라든지 올리브 오일, 올리브 화장품 등 올리브와 관련 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올리브 오일이 조금 무게도 있고 해가지고 한국에 사갈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어, 저랑 같이 스페인 사는 친구가 올리브가 굉장히 유명한 하엔이라는 도시에서 나온 올리브 오일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집에 하나 챙겨 갈것 같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라치나타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올리브오일이나 뭐 올리브유에 관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브랜드인데 스페인 오시면 라치나타 매장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올리브유도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뚜론입니다. 뚜론은 스페인 전통 디저트인데요.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한국의 엿과 같은 그런 간식이에요. 땅콩이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꿀을 넣어가지고 굳힌 캐러멜 과자 같은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뚜론도 뭐 초콜릿 같은 뚜론이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엿처럼 되게 쫀득쫀득한 식감을 가진 그런 뚜론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쫀득쫀득한 식감은 별로여가지고 좀 무난한 초콜릿 뚜론을 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뚜론 브랜드 중에 사보레 에스파냐 라는 그 뚜론 체인점이 있어요 보통 스페인의 모든 도시마다 다 있을 텐데 아마 가가지고 직접 시식도 해보시고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 바로 하몽입니다 어, 스페인 하면은 하몽이 빠질 수 없죠 한국에서도 비싸가지고 못먹는 하몽이라서 저도 스페인 와서 처음 먹어봤는데요 하몽은 스페인식 생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의 뒷다리를 통째로 잘라서 소금에 절여가지고 6개월에서 2년 정도 건조, 숙성시켜가지고 만든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스페인 오셔가지고 마트나 시장 같은 데 가시면 은그 돼지 큰 뒷다리가 막 대롱대롱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몽인데요 직접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하몽을 썰어가지고 포장을 해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공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냉장고에 있는 것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하몽을 먹은게 마트에서 파는 1에서 2 k g 짜리 하몽을 먹었었어요 근데 처음 먹었는데 정말 비린내가 심하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먹나 싶었는데 제 스페인 친구가 아 너가 너무 싼 하몽을 먹어서 그렇다. 조금 더 가격대를 높여가지고 6에서 7유로짜리 하몽을 먹어봐라. 이렇게 저에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비싼 6에서 7유로짜리 하몽을 먹었는데 확실히 1유로짜리랑 6, 7유로짜리랑은 맛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몽을 되게 많이 사먹었었는데 스페인에 오신다면 좀 1유로, 2유로 짜리 한봉 드시지 마시고 6,7유로만 해도 괜, 되게 괜찮은 하몽이라고 스페인 친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유로 이상 되는 하몽을 한번 드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베리코 하몽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이베리코 하몽도 꼭 스페인에서 한번 드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스페인에서 6개월 동안 살면서 어, 스페인에서 구매하면 좋을 만한 스페인 쇼핑 리스트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어, 사실 블로그에 있는 것들이랑 좀 많이 겹치고 좀 뻔한 것들이라서 이렇게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스페인에 오실 때좀 도움이 됐으면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하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추천할만한 스페인 쇼핑리스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배고 뚜론이라는 네, 과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뭐 아몬드나 겨, 아몬드나 어떤 캐러멜 뚜론 판매하는, 뚜론, 뚜론을, 뚜론을 생산하는 제, 저랑 같이 사는 스페인 친구가 저랑 같이 사는 스페인 친구가 근데 저랑 같이 사는 스페인 친구가 좋은 올리브 오일을 저랑 가,